1만 8천 신전행 청해 여수당 오늘 내행 오래 거진 입춘구 턱은 대묘년 입내다 윤상여 석등 제주백성들 건강 어공 몸패난 어공 허는 장사잘되고 허는 농성 잘되고 바닥에 상선 중선 나성 저바당 땡기는 상점료중점료하점료들 폐난 너게 여줍성 인간은 이 사는 백성들 어린데 어두운 세상에서 조상님 많이 도와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어린 이제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청부녀의 인명축하고 제명무족할예 천살 지살린상 노중살 수중살 화덕살 품전상 인명사고 막아줍사 제사고 막아줍사 아재 사고 막아 줬성 하늘길도 열려금 광광 객등 마하영 하영 무게 하늘길 열리고 바닷길을 열려그루죠연락선 인천으로 못 보러. 완도로 오고 가는 배들 저바당 댕기는 배들 잘못 사고 허경해 여주고 세경 너른 땅 농서도 잘되고장서도잘되고 농사지 민먹을 내기도 나사 험내다 애기들 통하영 낙게 식여줍사 영내여 충음 문경 중구태영봄 덕들 여름 석들 가원 석들 예새 거지 제주어 백성들 편안히 살게여 줍사 예 우째방 거듭내달 잡시 거더당 관덕정 만능계수고 또야 알잡식을 내여다 관덕정 거리에 이 앞거리에 노는 임신들 많이많이 시골맹 잡식입니다 예 절하실 분이 앞으로 와서 절하십사 을 저게... <웃음> 계묘형 탐나국 입춘구 성안이 들썩 간덕정 꽃마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